아! 아무도 아 못봤어 누가 땅바닥에 떨어졌대 저 아무도 못봤어 증거 있나? 아, 아 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손님들은 몰라 이거 어떻게 압니까? 자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바닥에 안 떨어진 스테이크 아왜 이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쿠킹 시뮬레이터 한 식당 안에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주문하신 손님들께 요리를 전달해드리면 끝인 게임입니다. 쿠킹 시뮬레이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미리 구워놔야 돼서 안 되고 토마토 스프 같은 경우는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수던 물을 1리터를 받아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야 물을 물을물을물물어어 어. 생선살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 소금과 후추로 시즈닝을 하세요. 1, 2, 3, 4, 5.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연어 올려서.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연어 튀김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 선생님! 됐어. 10ml? 10ml? 됐어요. 아, 자, 좋게 연어가 구워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감자를 뭐, 어떡하라고? 감자는 삶으면 찬물을 틀어줘야지. 뭐 감자를 꺼내라고? 이 뜨거운데? 어뜨어워아뜨거와 아, 좋아 완벽하게 구웠어 냄비에서 감자를 꺼내서 접시 위에 올리도록 합시다 연어 스테이크를 담았던 접시를 가져오세요 됐어요 요리를 서빙하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 아 일단, 일단 가져가세요 와 맛보기 토마토 수프를 만들어버려요 지금부터 양을 줄여 됐어 완벽하다 12g을 넣어줄게요 까이엔 파우더 6g 좋아요 토마토 8개를 큰 냄비에 넣으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양파도 필요할 것 같아 양파 뭐야? 가스렌지를 냄비 위에 올리세요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은 요리가 될까? 나중에 이거 약간 유튜브 컨텐츠로 현실 컨텐츠에서 쿠킹 시뮬레이터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뭐 쿠킹 시뮬레이터 진짜 요리가 되는 걸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자뭐 토마토 스프 해놨고 감자 같은 거는 미리 튀겨 놓을까? 잠깐만 요리를 미리 만들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주자.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뭐하는, 뭐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뭐야, 어떻게 섞어? 아, 이거 블렌더로 아래로 이거 아, 큐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이렇게. 300ml? 어! 토마토 스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퍼펙트. 양도 많고, 맛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 송어를 구워볼까요? 여기다가 어디? 어? 송어 어떻게 만들더라? 베이크 트레이에다가 아니 송어를 얹지 말고 송어를 올려야지 90초를 구워주세요 너너너너 너, 너, 너, 너. 아니 들어가 왜? 아니 뭐야? 어? 송어가 없어졌어요! 송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이대로 구우면 안 되나? 90초 동안 알아서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레몬을 저희 첫날에 사놓은 레몬이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두고 칼을 잡아서 떨어주고 떨어지고 레몬이 이게 너무 크니까 손님들이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은다 잘라 주는 거지. 어, 어디 가니? 에? 에? 아 어디가? 뭐야 이거? 뭐야? 아왜 이래? 아? 어? 뭐야? 그 레몬이 사라지는데? 몽창실이? 어? 레몬을 몽창실이 바닥입니다. <웃음> 여러분 바닥에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요리인데. 바닥 떨어졌다고 그 버리는 거 굉장히 아까운 행동이에요. 이이아 근데 왜 나간 접시는 돌아오질 않냐? 이게 잊고 있는 거 아니야? 어어아 아니 너무 많이 보었어어 아니 어아 왜래 어아 왜래 어 아니. 아 어, 아! 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조금만 더 아니 아! 어! 어! 어. 됐어 됐어 3 5 0 m 어? 잡고 접시 미리 가져올게요 어! 누가 깼어 또! 누구야! 감자 샐러드 만들라고요? 감자 샐러드는 만들 수가 없는데 한번 해볼까? 감자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볼까? 일단 두 개만 넣어서 해보자. 감자가 대충 익으면 여기다가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믹서기로 감자를 으깨봤는데 물이 돼버렸는데요? 아 벌써 나와. 뭐야? 일단 잠깐 티본 스테이크를 꺼내세요. 하나. 프라이팬, 프라이팬. 프라이팬? 아니, 아니. 거기다 두지 말고. 어? 어? 강면을 70... 초동안 구우라고 대형접시에다가 스테이크 오 타버렸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한쪽이 안익었는데? 어떡하지? 있지? 아니 잠깐만 아 아무도 못봤어 누가 땅바닥에 떨어졌대 저 아무도 못봤어 증거 있나? 아, 아 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손님들은 몰라 이거 어떻게 압니까? 자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바닥에 안 떨어진 스테이크 아왜 이래? 비평가님들이 <목소리> 오시기 전에 주방 정리를 조금 해놓고요 아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이게 망가지지? 아니 이게 걸레 같은 거 없어요? 막공팡이 쓸고 그러는데? 아 이게 주방이 개판이야 딱아딱딱딱딱딱아아 정말요? 칼은 썼으면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놔라 내가 국자 같은 걸 미리 사놓을까? 국자 같은 건 조금 사놓자 이게 있으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걸음체까지 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국자 같은 거는 안 쓰는 거 이렇게 걸어두자 비평가 앞에서 우리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줘요 아니 하필 호박수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 이미 썩은 거 이거 이거 버리자 소금 20g 호박 1000g 좋아요. 아, 넷, 다섯. 이거 열열열열열열열 호박 1 0 양파 120g. 호박 1,000? 되는 거 아니야? 백그랑 1.7kg. 백그랑 1.2kg. 그래, 좋아. 이거를 쓰자. 호박을 넣고 양파 120g. 양파 120g이면 하 줍니다. 고 들어가서 간 주세요. 블렌더. 자 수프가 완성되어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몇 미리 달라고 그랬죠? 3 0 0 m 리 좋아 됐어 그만 아 괜찮아 1ml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야 자 평론가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호박주스 어? 감사합니다 이은혜와 드디어 이성급이 됐다 오호. 오, 신난다 와 이성급이 됐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걸 하나씩 주는구나 보르시. <목소리>